안녕하세요. 전가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에서 인문학적 지식을 콘텐츠화한 우수 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국내에서 인문 지식을 콘텐츠화한 최초의 사례는 바로 한국 고전 종합 TV입니다. 한국고전종합db는 고전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승전원일기, 일성록, 한국문집총간등 한국고전번역원의 사업 성과물을 담은 고전문 문헌 종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200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고전종합db는 9억여자의 텍스트, 78만 면의 이미지, 500만 건의 메타데이터 등 방대한 규모의 한문 고전 문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고전 종합 DB에 고전 원문과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큰 이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고전 원문 중 고려 도경의 원문과 번역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한국 고전 종합 DB의 화면인데요. 고전 원문을 클릭하시면 밑에 고려도경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서문을 한번 클릭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서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한자로 쓰여진 원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번역문이라고 되어 있는 탭에 클릭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왼쪽에는 원문, 오른쪽에는 번역문인 이러한 화면이 동시에 제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전 번역서 탭에서는 저자별 검색이 가능한데요. 이처럼 서명별, 저자별, 간행처별 그리고 주제별 검색이 다 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자별 검색 중에서 저는 열아일기로 유명한 연암박지원을 검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박지원이니까 비읍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박지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저자를 클릭하게 되면 그의 에, 저작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그의 문집인 연암집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쓴 열아일기라는 작품입니다. 똑같이 이 열아일기를 클릭을 해 보시면 열아일기 서문이 있죠. 이 서문을 클릭하게 되었을 때 원문 이미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와 같이 한자인 원문 이미지가 제공이 되고요. 또한 이 탭에서 번역문을 클릭을 하면 이처럼 원문과 번역문이 동시에 제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고전종합db에서 제공하는 한문고전 자동번역 서비스가 있는데요. 모든 고전원문에 자동번역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승정원일기원문과 천문고전원문만 자동번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바로 한국고전종합db 사이트에서 한문고전 자동번역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승정원 일기나 천문고전 원문에 대한 자동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험삼아 자동 번역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천문고전 원문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문고전인 천동상위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요. 이 문헌을 검색하시고 클릭을 하셔서 편의상 천변 이점 그리고 천열점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번역문이 곧장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어, 혹시 여러분께서 이미 번역문이 이렇게 검색이 되는데 왜 굳이 원문 서비스에 원문을 넣어봐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까지나 한국고전종합디웁에서 제공하는 자동 번역 서비스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문 탭을 클릭하면 요 번역문과 원문이 동시에 제공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긴 원문인 문종의 원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한문 고전 자동 번역 서비스에 원문을 붙여 넣고 번역하기를 눌러주면 이와 같이 자동 번역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어휘 사전에는 천문 용어인 문천과 관련된 이러한 어휘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디지털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왕조실록 및 고종순종실록의 웹서비스를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국보 151호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 및 고종순종실록의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이미 구축된 역사자료와의 연계 서비스를 통해 민족문화유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3년간 진행되었고 2006년에 조선왕조실록 원문과 구경문 웹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조선왕조실록과 고종순종실록 전체에 대해 원문과 구경문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모두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에 검색기능을 향상시키고 웹페이지를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는 등 새롭게 개선된 조선왕조실록 웹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조선왕조실록 이 페이지 상에서 첫 화면에서 제1대 태조인 이성계의 기록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태조와 관련된 그 왕조실록에 기록된 기록들이 쭉 뜨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태조 1년 7월의 기록을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주제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편의상 첫 번째 줄을 클릭을 해볼게요. 태조가 백관의 추대를 받아 수창궁에서 왕위에 오른 그러한 기록이 왼쪽에는 번역문, 그리고 오른쪽에는 원문으로 제공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본보기라는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처럼 원본 이미지까지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이 모두 고전원문 및 번역문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대중들에게 서비스한 사례라면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은 한국역사전자지도의 시초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술진흥재단에서 2002년부터 시행한 기초학문과제연구비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하여 선정되었고, 2002년, 2000,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조선시대의 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전자문화지도를 개발하고 전자문화지도 개념을 응용하여 조선시대를 문화를 연구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문화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조선시대의 9년별 행정구역을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복원하였고 총 25개의 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전자문화지도 시스템에서 지명 탭을 한번 클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처럼 지도가 펼쳐지고 왼쪽에 지명을 검색할 수 있는 탭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는 현재에는 출판 문화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파주라는 지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시기는 대동여지도라는 것을 선택해서 19세기 후반으로 할 것이고, 어, 도는 경기도로 할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일단 하면, 어, 경기도 권역에 있는 음,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파주라는 이러한 군현이 하나가 검색이 될 텐데요. 선택을 해보시면 바로 파주의 한글 지명과 한자 지명, 그리고 대종여지도상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기록과 경기도 파주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 정보가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이 행정 지명으로 어, 조선시대의 군이라는 것까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어, 지도 설정 탭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처럼 기본도에서 고도정보, 음영기복도 이러한 것들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음, 또한 공간검색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요 시기를 조선시대 그 후기로 뭐 클릭을 하고 또한 경기도, 그 다음에 저희가 선택하고자 했던 파주라는 지명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바로 이처럼 권역이 표시가 되면서 조선시대 후기에 파주라는 지역이 어떠한 권역을 가지게 되었는지 우리는 아주 상세하게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도 설정에 따라 어떤 정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GIS 정보가 달라지니까요. 여러분들도 검색해보고 싶은 지명이 있다면 한번 넣고 탐색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 디지털 인문화 콘텐츠 사례를 살펴보기 좋은 사이트 몇 가지를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3.1운동 데이터베이스입니다. 3.1운동 데이터베이스는 2019년 2월 20일에 공개되었고 이 사이트에는 3.1운동과 관련된 국내외 사료의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포그래픽, 지리정보시스템 등과 연,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어 보다 시각적이고 직관적인 데이터 살펴보기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이트인데요. 3.1운동 DB 탭을 클릭하시면, 사건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처럼 검색하고 싶은 어떤 유형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라는 것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발포, 도검, 뭐, 시간대는 다 선택해보고 싶다. 그 다음에 운동 매체는 깃발이나 문서. 그 다음에 행동 양상은 만세나 집단 항의. 그 다음에 운동 주체는 다 선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처럼 해당 유형에 따른 이러한 이 사건 정보가 검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3월 1일에 경성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시위가 있었다라는 이러한 기록을 검색해보시면 바로 이와 같이 상세하게 어디에서 어, 무엇이 어떤 사건이 있었고 운동 주체는 누구였고 하는 그러한 음, 사건을 바로 아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조선판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인 조선시대 표류 기록 시각망 사이트입니다. 조선시대의 표류 기록 데이터를 크게 사건, 공간, 인물, 문헌 데이터로 세분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자지도상에서 표류 경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형태의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김영록 일행의 표류 사건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예시인데요. 바로 이처럼 김영록 일행이 어디를 거쳐서 어, 표류를 하다가 어느 곳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로가 지도상에 표시가 되고요. 이 가운데 대마도 클릭하시면 아 대마도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 부산진으로 어, 다시 돌아와서 동래부 좌수형, 그 다음에 해남 도해관을 거쳐 화북으로 네, 이렇게 경로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관련 사건을 클릭을 해보시면 음, 이러한 관련 사건들이 다시 또 밑에 세분화돼서 제공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밀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미디어 위키로 편찬한 지하밀기 원문과 번역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키 페이지 가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이처럼 지암일기가 원문과 번역문으로 나누어져 연도별로 제공이 되는데요. 임신년 정월, 즉 1692년 1월 1일에 기록을 살펴보면 이렇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그 원문과 번역문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 형식의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클릭해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창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왼쪽 상단에 창문처럼 생긴 이러한 아이콘을 클릭을 해 보시면 바로 이처럼 키워드별로 일기 기록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노비라고 하는 키워드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노비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여러 기록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그 중에 1699년 1월 21일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바로 이처럼 늙은 노 애실, 즉 나이가 든 노비인 애실이 오늘 새벽 갑자기 죽었는데 뒤에 들으니 병을 얻은 지 겨우 4, 5일 만이라 한다. 그처 귀생과 아들 송생, 송선을 즉시 내보냈다. 라고 하는 기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실이라고 하는 이 노비의 이름을 클릭을 해보게 되시면 바로 이처럼 애실과 관계된 네트워크 그래프도 제공이 된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하밀기 사이트에서는 이처럼 지하밀기 데이터를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지하밀기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체계를 각각 텍스트와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크게 XML, CSV, RDF, JSON 형식의 다양한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또한 지하밀기 사이트의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디지털인문화 콘텐츠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후 여러분들께서 관심있는 분야의 사이트에 들어가 해당 사이트를 더욱 자세하게 탐색해보신다면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